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에 일씩 증가를 하거나 혹은 하나씩 감소를 하는 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초에 일씩 증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 이름은 num으로 하시고 상수는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화면에서 처음에 먼저 변수를 꺼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산에서 변수를 하나 먼저 꺼내주신 다음에 이 변수의 이름을 우선 n u 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변수의 이름을 n u 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이 n u 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수로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해 준다 이기 때문에 상수를 하나 꺼내 주셔서 변수가 숫자이기 때문에 상수 똑같이 숫자로 바꿔주신 다음 이 데이터 와이어를 이용해서 변수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뒤쪽에 디스플레이를 넣어주시고 이 디스플레이는 변수라고 하는 텍스트가 전달해져 오기 때문에 먼저 디스플레이 텍스트 눈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유선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데이터 연산에서 변수 하나 더 디스플레이 앞쪽에 변수 블록을 하나 붙여주시고 이 변수 블록에서 읽기 숫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라고 하는 변수에서 데이터 와이어를 디스플레이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n u 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ppt에서 1초 지날 때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먼저 변수를 읽고 디스플레이 뒤쪽에 1초 대기 블록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1초 지나고 1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1초 다음에 데이터 연산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블록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A, D가 있는데요. 이 A에다가 num이라고 하는 데이터 와이어를 붙여주시고 1씩 증가니까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num이라고 하는 숫자를 불러와서 그거에 1을 더하겠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해전 값을 다시 num으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 블록에서 나오는 데이터 와이어를 왼쪽에 있는 블록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프로그램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갑니다 그래서 이 수학 블록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변수 블록을 하나 더 불러 오셔서 이 변수에 더해진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프로를 보시면은 이두 개의 블록은 초기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 다섯 개를 루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를 하나 불러 오셔서 이 다섯 개의 블록을 루프 안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신 다음에 그 다음 재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점 숫자가 일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번째는 브릭 버튼을 사용해서 증가와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식 증가를 하게 되고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식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브릭 버튼은 EV3 인텔리전트 브릭을 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말합니다 여기서 변수와 상수는 똑같이 한 상태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릭 버튼으로 나오는 형식이 약 3개가 나옵니다 왜 3개냐면 브릭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그 다음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3개로 나오기 때문에 스위치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오시고 브릭 버튼 측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케이스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음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에 버튼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래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 버튼을 1씩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똑같이 변수를 불러오시고 수학연산을 불러오셔서 a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더하기징 값을 변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똑같은 블록을 그대로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더하기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빼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씩 증가를 하고 아래 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씩 감소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에 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변수가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만들었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 와이어를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스위치 블록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루프를 앞쪽에 붙이셔서 씌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이제 재생을 누르시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0으로 나오다가 위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만 누르는데도 숫자가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호가 들어와서 더해지고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다시 더해지고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더해져 나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씩 더해지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버튼을 누르고 1을 더한 다음 마지막에 위에 버튼을 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대기 블록을 하나 붙이시고 여기서 브릭 버튼에 비교, 브릭 버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을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이기 때문에 위에 버튼으로 조건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눌렀다가 떼짐이기 때문에 눌리지 않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렀을 때도 똑같이 아래 버튼에 눌르지 않음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해주신 다음에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0으로 나오다가 이제 위에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다시 떼게 되면은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처럼 뛰는 현상이 없고 하나씩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터치센서를 이용해서 을 증가,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터치센서 1번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터치센서 4번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맨 처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터치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터치 4번입니다 터치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터치 1번을 누를 때마다 1씩 증가를 하고 터치 센서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출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블럭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먼저 1번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눌리면 1을 더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씩 더해진 거를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더해지는것 뒤에다가 대기 블록으로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터치 1번에 눌리지 않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스위치 블록이 4번에도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복사를 해주셔서 1번 터치가 눌리지 않았을때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터치 센서가 4번이기 때문에 4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4번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터치를 누르게 되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빼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이 누르지 않았을 때는 똑같이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아까처럼 똑같이 유선으로 해주셔서 데이터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그램 을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터치 1번과 2번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0으로 나오다가 1번 터치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누르시게 되면 1씩 감소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